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사명이라고 해요. 제가 안 보이세요? 여기 잘 찾아보면 영 차. 이제 보이시나요?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. 여유로운 주말. 여러분이 즐겁게. 여러분을 가꿀게도 짠 촉촉하게 뽀송뽀송하게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아프지 마요 후. 밖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제가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화음은 금지 필수죠. <웃음> 즐거운 드라이브 시간. 아이 시원하다.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사명이가 늘 옆에서 지켜줄게요.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. 일상 속에서 사명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 사명이와 한